das i s a b e t s i o 일곱시 57분, 오늘은 아이랑 심플 케이팝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계속해서 목을 풀어야 돼요. 아... 음... 네, 안녕하세요. 신축터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심플리프, 팝, 또 크라가요. 어, 다마오늘 우리 준비하고, 준비하고 오라이니니 안녕하세요. 아, 오라니 3일만에 말씀찍는데 뭔가 어색하네요불렀나데오라이니 첫방송, 8시 반이 나고 있는데, 오겠습니다 우리 보컬들은 이 새벽에 노, 일어나서 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부터 노래한다는 게 되게 뭔가 부담감이 느껴져가지고, 네, 목을 막 진짜 정신없이 미친듯이 풀고 있어요. 뜨거운 거 먹고. 아, 저요? 네, 지금 바로 가요 무슨 일이야? 털이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그렇지만 가볍게 세수랑 <웃음> 아니, 거의 중움속급이잖아 지금 <웃음> 팔 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팔기. <파이팅. 웃음> <웃음> <웃음> 잠깐 딥스리핑 해보겠습니다. 딥.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이크업이 끝나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아호진아호진아호진아밥 먹었어? 소신히 밥 먹었어? 저는 하드코 파이팅! 음, 저희는 <웃음> 이제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오, <웃음> 녹화하러 새롭,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알고 있었지? 놀랐어요. <웃음> <웃음> 네, 저는 지금 대기실에서 리허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어요 저는지심리는데요님께서 밥을 주셔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먹다가 걸어요 김치 맛있 김치 i sorry I'm a o e and I l e you, l i v e is <laughs> free. 하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목을 더 이상 안 풀어도 되죠 오늘 네, 하루종일 와우 퇴근스 이제 밥을 먹으러 최근스 이제 가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어볼까요? 지금은 심플리 케이팝 저는 신온라인인 이렇게 밤을 끝내고, 녹파가 끝나고, 2지에 차량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명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인터뷰해주고 네. 지서병 옆에 있는 네. 준원이 형 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원이 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올아 l 니 n 네. 첫방송은 끝낸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좀 라이트하게 부탁드립니다. <웃음> 너무 좋았어요. <웃음> 네 그럼 지섭병형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네 아, 저는 이번엔... 룩이 지금 머리랑 좀 찰떡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룩? 아 오늘 룩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네네. 그 외로운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같다세요 어, 뒤에 어, 백스테이지에 네네. LED가 저희 그 뮤비 촬영에서 마지막 노을 지는 게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굉장히 이뻤습니다. 어... 감성을 노릴 수 있는 그 가을 감성을 입고 2G가 좀좋그니다 아, 그런 모든입니다 <웃음> 많이 너무 빨라서 <웃음> 이해를 잘 못해서 뒤에서 묵묵하게 드럼을 쳐준 아, 드럼, 아밤준 이런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첫 방송 한 기념이요? 아니에요 아니, 소감이요. 아 소감이요? 네네네. 소감이요? <웃음> 소감. 소감. 뭐 말로 표현할 게 있나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어 아. 말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행복해요? 하는 만큼 딱만 요즘 호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라이니드 메인 보컬로서 첫 방송 마친 어,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말을 잊지 네. 못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시간. 다음 방송도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요? 네네. 소주 한열병 먹방이야 아. 소주 한열병 먹방이요? 네. 안주는 네. 어떻게 돼요? 안주... 안주 안주 삼겹살니다아 안주 삼겹살. 그걸, 삼겹살 아니면 일단... 삼주, 안주, 소주 한병당김한 장씩 <웃음> 되죠 그쵸? 세, 네 시죠? 네네 그쵸 4시가 네 돼가고 있는데 네. 5시부터 시작해서 네약 새벽 5시까지 12시간 을 해야지 아 좋습니다 네 아? 자, 인사해주세요. 바이 바이 y 뒷좌석에 있는 분들 y e bye. 오 y e bye. Bye bye. 아 어, 그러니까, no. y yeah. e 어. 아 y e Bye bye. Bye bye. b 이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니다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아, 침부터못 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종일 아은지하은지금지금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맛있어요. 얼 맛있어요. 이있어요있어요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있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잠시만요요요 아, 무 아, 장 아, 참, 그렇게 하지만연습 내가 공수 있는 냐지 네, 아요나칠때부먼 하게 데공장님까면 공장님까지. 아, 아, 니다 약간 지금 <웃음> 거야. 야, 어떻게 거야. <웃음>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 약간 한부 있어. 는데 우리, 우리 이나여기기 <웃음> <잘 웃음> 건들었지. <웃음> 아니 이거 오묘하게 기분 이상해요. 이렇 이렇게 이렇게. 아, 진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진진그 아래서나 어. 리대리주제소주 먹방한 걸 올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오늘 지금 내일 진짜 만찬 때입니다. 어, 아, 와, 진짜 만찬. 신체검사, 신검을 받는 날이어서 와, 진짜 지금 바로 쓰러질 것 같아. 요 보려고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늘 은 아, 집으로 너무 퇴근을 너무 하고 하네.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퇴근할 텐데 멤버들이랑 같이 숙소로 가지 않고 저는 야들야들하게 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요. 하늘 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매일 잘 하고 오겠습다 자리 참 예쁘더라고요. 딱보름달이어가지고 지금 화면으로도 되게 밝게 나와요. 되게 이 세상엔 이렇게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집을 거의 다 와가네요. 저는 가서 씻고 얼른 자서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출근을, 네, 아, 출근이 아니지. 신검을 받으러 2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녕.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